플레이메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키보드로 어느 정도까지 먹히는지 형님들 저 키보드 키보드. 오케이. 야야야야야. 나는 키보드야. 플레이메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퀵매치 들어가 볼게요. 아직. 드드 응. 복장은 교복으로 가고요. 자, 바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데빌진이요 데빌진. 아 플레이메치는 상관없잖아 생각해 보니까. 음오 마무리! <웃음>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떨어 상대방의 공격을 못하길 딱 맞고요. 이게 그 다음이 문제인데... 오우, 걸렸다. 나어 오, 저보는데오 뭐야. 퍼펙트로 졌어. <웃음> 퍼펙트로 졌어. 아. 오. 뭐일 아, 미쳤나 봐. 아, <웃음> 미쳤다. 빠블릭 대푸동 오로로 오, 오. 아이고 오. 얘 걸린다! 큐건다큐건다 그만다! 얘 지금 한방 한방 돌려! 한방 돌리고 있어! 야 말도 안 돼! 아아안 돼! 아싸! 이겼다! 아니, 이겼다! 아싸! 이겼다! 아... 펠러에. <웃음> 자, 첫 스타트 이겼습니다. 아, 이번엔 카지아네요, 카지아. 들렸다, 마무리! 마무리! 어때, 어때? 복수열전 성공? 마무리! 어, 이번 좀 쉬운데? 이번, 이번 진짜 초보다. 뭐라? 오! 오, 이뻐라! 마무리! <웃음> 어, 이분은, 이분은 뭔가. 어. 또 거의 내급인데요. 돌아가신 것 같아서. 아, 이건좀 다시 어,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 그래. l 짜자자 어이구, 나 뭐, 뭐 눌렀지? 기억도 안 난다. 빠빠! 자, 콤보. 오, 야. 오. <웃음> 안 되시니까. 음, 아니, 연약한 여자를. 연약한 여자를. 잡기 패턴으로 나쁘지 않아요. 그거. 아우노노노노노 하하하하 <웃음> 람리자 <람이. 웃음> 제가 2승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문하고 붙어 볼게요. 아까 그분인데? 이 데빌집? 밑으로 아이, 헤헤 어싸. 헤일헤1헤헤헤헤헤헤헤 오노노 no. 마무리 자이라운드가져오고요오노노노이형기 빡쳤어 오오 하단 만치기로 했니? 맞아라. 아바. 오케이 플로예요. 마무리. <웃음> 자 다시 이렇게 아까 그분 또1승 가져왔습니다. 아 이런 분들하고 다시 합해야지. 그래요. 푸푸푸푸 근데 어디를 못가? 걸려라! 안 걸리네 야! 나 불만이! 불매... 몰랐는데? 마무리! 아 어? 거사 아 괜찮아요 방송만 봐주면 되지 뭐아 어? 마무리 어 갑자기 잘해놔 어 갑자기 잘하고 있어 어 이러면 안되는데 오야! 예. 오여! 아싸! 마무리! 예! 아싸 아싸!